재기차기예요. 제일 를 쓴다고? 맞아. 잘하진 않고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하는 것 같아. 저 쇼트트랙이요 쇼트트랙 어릴 때 쇼트트랙 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해서 어, 타면 안 넘어질 자신이 있어요 s 달도 많이 땄었어요 저요 축구 아 t 축구? 저는 만능입니다. 진짜로 a 다 평균 h 하는 t 같아요. 당구? s 어, h 안 친지 한 3년이 넘어가지고 지등학등학치때 치고. 스무 살 이후로 거의 척은 기억이 없어서 한 숫자는 무의미하지 않을까요? 축구, 농구, 농구요. 야구.. 야구만 잘.. 자... 아이... 잘한다고 하면 안 되죠. 딱히 잘하는 스포츠는 없는 것 같아요. 예, 말고는.. 생각나는.. 야구 왜.. 달리기.. 탁구? 아 탁구 하면 져가지고.. 그데 신빙성이었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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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 어, 공격수죠. 공격하는니 공격 고맙습니다. 탁고요. 잘 아, 운동이 없는데? 어, <웃음> 저 수영이 제일 자신 있는 것 같아요. 초등학교 2학년 때. 나 아, 잘하는 운동이 없어. 저는 아이스하케요 어릴 때해봐가지고저 5살 때부터 9살 때까지. 야구도 못합니다. 모든 운동을 못 합니다. 야구의 전환 운동은? 축구요. 축구부였어요. 일주일밖에 안 해서 포지션은 모르고요. 하여튼 축구 먼저 했어요. 질라탄이었어요 없는데요. <웃음> 야구만 좋아하네요. 언니 야구? 네. <웃음> 없어요. 골프도 <웃음> 배워야 긴할것 하... 같은데, 아, 재미를 아직 모르겠고. 야구. 어. 예전에 당구. 예전에 당구 좋아했어. 예전에. 지금은 뭐 있더라? 당구? 아, 당구는 아닌 거 같아. 뭐 잘하는 게없네요 야구 말고. 에? 제일 못하는 건데 그거. 축구. 저한 번씩 돌려봐요. 저기 챔스 결승에 리버풀 바셀. 그한 번씩 봐 가슴이 뜨거워져. 아, 야구 이외에 잘하는 거? 그 와중에 갤럭시 축구였었는데. 아. 축구. 군대, 군대에서 그. 그 중대 대표였습니다. 아. <웃음>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서 없어요. 없어요. 달리기요? 네. 그 도둑 잡을 때만. 야, 어, 갔다 그냥 갔다 골프 그냥 골프 채널 좀 봐요. 골프. 골프. 네. 저는 축구. 네, 축구 잘한다. 그냥 뭐 센터백 아니면 가능. 형뭐 뭐 축구? 뭐. 저 축구요 축구. 저도. 네, 저 약간 공미 스타일. 네. 공격형 미드필더. 저 탁구요. 배드민턴이요. 저 아빠가 뭐라하더라고그 아빠. 이제 다 아저씨들 뭐 해서 는 거. 동호회. <웃음> 동호회? 동호회 따라가서 막 하다 보니까 잘하시던데? 아저씨들은 못 이겨요. 아저씨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응. 없나요? 그럼 우리한테 뭐 하지? 없는 것 같아요. 하겠습니다. 이거 어, 뭐왜 잘하는 운동? 저는 농구, 배드민턴 야구, 다 네, 야구 빼고 다잘한다 예, 말이야 약 야구 빼고 다잘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스몰 포워드 오 저랑 붙을리라 약간 포인트 가드 쪽 저, 저도 저 농구인데 제가 좀 헬라나거든요 오오. 저는 센터 몸으로 밀어붙이고 야, 스텝이 거. 타닥 타닥 더블 크러치 잘한 사람은 축구지 않나? 더블 크러치 할때 블락 아 절대 저 살발하거든요 고 나중에 하면 1대 3야 1대 3 봐요 하안 되죠 b i 운동이잖아 i o Billy o 빌리 o 즈빌리오 u Tangu. Tangu. Tangu. Tangu. Tangu. Tangu. Tangu. t 축구 g u Tangu. Tangu. t a 애들이 Tangu. 는 a n 경 u 포 a 박 g u 박 a n g u Tangu. t a 자전거, 자전거. 제가, 자전거. 제가 경생 김민재. 자전거도 김민지. 잘하고, 재기차기도 잘해. 수비가 기가 막힌. 자전거 못 타는 사람이네 지금 여기서. 나 달리기도 잘해. 아니야, 그 꺼. 먹는 것도 잘해. 먹는 게 최고죠. 음. <웃음> 추석 갔다 오면 6km 뛰는데. 그럼 고생했습니다. <웃음> 축구. 제가 황금동 악니잖아. 아, 제1이 별명 얘기했어요? 제1이 별명범어동 고정수 <웃음> 영국에 잘하는 분은 축구 어. 골프 테니스 달리기는 제일 잘합니다 <웃음> 저 당구요 있어요, 당구 말고 없어요? 네. 아니요 저는 당구상 사이가 없어요